오우 샷. 감사합니다. 습 음. 어, 넘어서 근데 아 아니. 오라이 오. 다 잡아 줘. 나이 스연습 스윙. 나, 나, 트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오 나, 나, 나, 나, b b o p 나했다나이스 예, 나이스! 나이스! 고굿와잘 아! 어, 아! <웃음> 쳤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나이스 <웃음> 음, 나무 옆에! 앞에! 뛰어! <웃음>